자 죽지도 않고 돌아온 슈퍼 마니맨! 이야! 왜또 이거 하냐? 그거죠? 업데이트가 됐대요. 어! 궁궁궁궁! 음. 저번에 이제 끝판왕을 깨가지고 아 이제 더이상 슈버니맨! 이제 부부싸움 할 필요가 없어졌구나! 각방을 쓸 필요가 없어졌구나 이 생각했는데 아 이게 또 애석하게도 다음 맵이 업데이트가 됐어요! 그래서 한번 또 깨줘야 되지 않나 해서 다시 합니다! 아 어, 무슨 맵일까? 어 근데 모자르다야 우리 미쳤네 이거 어떻게 깨냐? 81개? 8 1개도 겨우한 느낌인데? 아 어디서 코인 뭐냐 여기 와다 <웃음> 했구나 우리 오케이 이게 두 번째 거? 일단 감좀 잡아줘야죠. 아감좀 잡아줘 봐봐. 아 일단 제보다 빠르게 여기는 일단 이제 빠르게 가져 그냥. 아 눈을 아저렇게 가는구나. 오케이 재를 꽂아버릴 순 없을까? 가능할지도? 저먼 스플렉스를 사용하는 거지. 내가 꽂혔네. 꽂혔구나. 이번 판은 근데 이 정도 같은 경우는 그냥 로켓 안쓰고 이겨 볼만 해요. 여기서 잠깐, 김계정이 말하는 로켓이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발을 붙잡고 그 상태로 겁나 차는 것을 말한다. 하나, 둘, 셋. 오. 제쯤은 이길 수 있잖아, 우리. 그렇죠, 그렇죠. 이렇게, 이렇게. 이겼다, 이겼다, 이겼다, 잘한다, 잘한다. 이겨줘! 그치, 이 정도면 괜찮죠. 느낌 먼저 보는 거 아니야, 그치? 아, 이렇게 하면 끝이네. 그쵸? 오, 오, 오, 오, 오. 이렇게 이기는 거잖아. 이렇게 하면 오늘 또 3시간 걸려요, 우리. 알죠? 널 밀어줄게, 그럼. 그래. 꺼져 오, 어? 좋아! 아, 꺼내줄게, 꺼내 꺼내줄게. 어? <웃음> <웃음> 로켓, 로켓. Peso, 살려. 예. 예. 예. 어? 야 로켓 찾아, 하려. 야야야야야. 아 여기 uh, 이쪽 아닌지. 야 여기서 혼자 가는 게? 충분해 충분해, 십천 없어. 맞아 맞아 맞아. 침착해, 침착. 내몬 내몬 잡아. 침착착해 오야야야야, 빨리 가, 빨리 가, 빨리 가. 들어가 들어가. 아야야야야야. 아. 어 퀸을 뽑는다. 오케이 하나 이제 1 8개 남았어요. 네. 와와. 내가 막 대단하다. 아 무엇? 야야야 일단 일단 살려봤다. 오 이렇게 하니까 간다 야야야야야야 이거는 이거는 가가가가 오히려 가한번더한번더나좀 살려줘 피 아파요 오됐어나돼 나다 나다 진정했어야지 끝에 이렇게 오지 미쳤다니 <끄리> 나... 신기하다 오케이. 오케이 둘, 넷, 둘, 하나, 둘, 셋, 둘요 정도 요 정도? 정도? 어? 호 와우 야 지렸어? 뭐야 이거 장인이야 장인? You... 이만해다 내가 오, 이거 잘하면 시간까지? 우후. 까, 까, 까, 까! 오케이, 낙스트라버 <웃음> 뭐야 어? 이거 하지도 못했네? 뭐, 한심한 애들이었네? 해보자 왜안 돼. 아... 와, 야나 누워. 1 hour later. 이거 철동이 뭐 박커 어? 아니야, 이거? 어? 와, 어! 야 이거 좀. 야야 어? 야, 야, 야 너너내 너 다리도 아졌어. 뭐야? 아니야, 나 지금 널 잡고 있는 데 어, 뭐지 꼈나? 야, 잠깐 야야 야. 야. 왜 그랬어? 뭐랬는데 <웃음> 야 당근 당근 당근 하는데 넌 야! 거기서 왜 대체 차고 있는 거야? 대체 왜? <웃음> 당근 당근 <아유, 웃음> <웃음> 잘안내 음. 그럼 당근을 올려두고 올려두고 우리가 잡자 아 올려놔. 그냥 타고 있으면 될것 같은데? 이렇게 아까 좀 이상하게 걸려서 그래 <웃음> 여보 이거 좀 야하지 않아? <웃음> 아니 아냐 <아니야. 웃음> 우와! <웃음> 쉽네 이 정도면 시간도? 좋다 시간까지 하죠 <웃음> 해보자 어, 어. 어, 이야, 임기가 응변이었어, 야 임기가 은변이어서 방금. 라 바로 거짠짠자자이이짠짠짠짠짠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. 돌려. 짠짠짠짠짠짠짠. <웃음> 아니야. 맞아 이거! 이쪽이 당근일까? 아니면은 진행 방향일까? 진행! 빵! 향! 야... 지가 살고 나를... 아... <웃음> 있나? 어 있어 있어. 아! 저게 이제 끝이잖아. 오야야야야 좀. 어 이거, 이거 좀 야. 이상한데? 어! 와! 야안돼안 돼, 돼. 야, 치면안 돼. 오! 나나 <웃음> <웃음> 놓자 놓자 놓자. 그래 놓습니 그래, 어. <웃음> 야야 어유 나 깜짝 놀랐네 당근이 씨 당근이네. 네, 여기는 두 명이기 기 쉬울 듯. <웃음> 얼마만이네. 오, 점좀 느려지는 뭔가 그런 구조인가? 오오! 오오! 오오! 오오! 오오! 오오! 오오! <웃음>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이거 어떻게 야, 해야 되지? 점점 밑으로 넘어가. 예, 네, 나나나. 오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예, 조심. 아, 뭐 하세요? 바로 찼으면 됐지. 뭐인가? 응? 아, <웃음> <야야, 야야, 웃음> 우이. <우와>. 야, 뭐야? <웃음> 뭐야? 야, <웃음> 야, 이거 뭐야? 이거 방금 무슨 소림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. 타이밍이 뭐냐 진짜? 성룡영화인줄? 아좀 okay. 멋있었다 방금 하나 남았다 진짜! 아, 아... 어디서 깰까? 안 해본데? 어, 뭐 안, 안 해본데? 안 어, 뭐야 시간이랑 그냥? 응 시간? 시간? 오히려 이런게 어, 처음 쉬워 게 쉬워 보이는데해 어, 뭐야 이거 밑으로 내려오는게 맞아? 우와. 오 됐다 됐다, 아, 됐다. 어우 어렵네. 어, 어, 어, 왜 이렇게 많아 이게? 이거 아, 잡고 가야 뭐? 되는 거야? <웃음> 야 이건 잡아야 되나 보다. 야 기다려봐. 아야야야 나좀 나, 어, 놓지 마. 잡아야 돼? 쑥 들어가 쑥 들어가. 들어가. 내가 점프할게. 잡았어. 응? 응? 너 계속 응? 올리고, 응? 올리고 있어야지. 응? 아 올리고 있어야지. 그걸 어? 그려팅 같이 저기 하는 거 어때? 아니 같이 점프하다 같이. 같이. 잡았다. 그럼 나 어떻게 하라고 나 어떻게 해. 잡았어 잡았어 나 이렇게? 그치 그치 그치 그 그렇게 해야지. 멈췄다 싶으면 내가 이렇게 탕탕탕 하면 빨라질 거 아니야. 놔. 오 소리난다 병김물 소리 아, 난다 잠깐만 잠깐 여기 혹시 반대편에 당근? 당근? 없나? 아 있나 보다 아나 여기 낭떨어지지 말고 쫄았네 하지만 100개를 모았다 100개를 모아서 드디어 신맵이다 와 어? 어? 어? 왜? 아 얘를 안 깼나 봐 그래? 뭐지? 아씨 이거 스피로 뭐구요? 어, 한 101번 해봐 설마 아 어, 색... 화날라 나 그래 잡는다니까 오, 오 뭐야 호잉. 이러면은 드디어 아 뭐야? 아 뭐냐고 이거 누가 알려줬어 이거? 왜 빙신 게임 야, 아 뭐, 장난해? 뭐? 왜안 돼? 마지막 맵도 네세 개로 끝냈는데. 아네 빙신 게임. 야, 이거 살릴 수 있어? 충분히 살리긴 음. 하지 않을까. 아신메버 해야지. 음. 야 장난하는 왜? 것도 아니고 뭐야? 신고 넣어 신고. 욕해 그냥 욕. 욕하라고. 씨발 신년아! 할머니야라는 거야. 일단 엔딩이다 있어. 아네 하지 마 끝내. 여기서 잠깐 과연 업데이트가 안 됐을까? 한번찾아보았다 You suck. Ooh, you suck. You suck. You suck. You suck. You suck. y o 요